예, 네, 대우림 문답 126강, 두 번째 시간입니다. 대우림 문답, 문답으로는 164강, 5강인데, 뭐 5강을 중심으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주께서, 뭐, 성례를 제정한 거는 딱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세례, 성찬. <웃음> 네, 로마 캐토릭에서는 칠부, 칠, 어, 성, 성례를 주장하죠. 이제 견진성사, 뭐, 혼인성사, 신품성사 고해성사, 또, 종부성사, 예, 네, 그런 것까지 더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뭐, 분명한 거는, 십자가 사건 앞뒤에 중요한 시기 때, 이제, 세례와 성찬을, <웃음> 먼저 성찬을 제정하시고그 다음에 세례를 제정하셨죠 어, 그리고 이제 우리가, 중요히 생각한 것은, 목사가, 이제, 벨직 신앙 고백서, 30조에서 30, 5조까지 이제 그 성례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 30조부터는 사실 성례를 집행할 수 있는 직분자에 대한 얘기가 먼저 나옵니다. 30조에서 32조 사이에 교회 정치라고 하는데 거기 보면 목사가 그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물론 목사가 해도 주님이 그 실질적으로 집행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는 것입니다. 그게 놀라운 신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례가 무엇인가 할때 신약의 성례인데 물로 씻어 아버지와 아들과 성신의 이름으로, 이름 안으로 연합시키는 성례라고 했고요. <웃음> 그리도에게 접붙여짐과 그리도의 피로 죄사함과 그분의 성신으로 중생함모 양자됨과 또 이제 영생에 이는 부하를 표시하고 인친다 하는, 것,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결과로서 세례받은 사람이 보이는 교회에 속하도록 엄숙히 허락을 받고 온전히 전적으로 주님의 것이 되겠다고 사람들 앞에서 밝히 서약을 하는 거라고 랬습니다 고백이 있고 서약도 하고 뭐 결단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그 세례 정이 물로 씻어 삼위 이름 안으로 연합시키는 성례라 하는 것들을 봤습니다. <웃음> 주님께서 이제, 원래도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지만, 이제 구속사 안에서 중보자로서, 그리, 기름 부은 자로서 <웃음> 그 사역을 다 마치시고 나서 하늘에 오르시게 되는데, 이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아서 오, 오르시게 되지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에 그런 새로운 경륜, 새로운 경영, 새로운 세계 속에서 이제 명령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에 이것은 아주 어 확실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음 그리고.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이제 요한일서 말씀을 비유로 해서 성부 성자 성신 안에서 사귐 있게 하려고 한 거죠. 하나님은 그리 하지 않으셔도 되시는 분인데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을 신과 같은 위치로 올리셔서 사귀려고 하시는 거예요. 너무 영광이죠. 너무 감사한 일이기도 하고 삼위 하나님 간에 하나되심을 그리스도와 하나됨으로 보여주시고, 또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되심을 그 보여 주시서 성도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또 성부 하나님과 하나되게 하고, 또 성도 간에도 하나되게 하시는 것이죠. 놀라운 일이 됩니다. 장조주 하나님간의 하나 되심은 이해가 가겠는데 창조주께서 피조물과 하나가 된다는 건참 우리가 신비한 일이고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건 너무도 감격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은 그 일을 힘입었다면 마땅히 마땅히 하나님께 충성을 해야 되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듯이, 형제들을 위해서 또 우리가 목숨을 버리는 게 마땅하다. <웃음> 아까 이제, 우리 저, 신앙 고백서 공부할 때도 그 얘기를 약간 했는데, 이 어떤 얘기냐면,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알수 있고, 객관성을 띌수 있게 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밖에 안됩니다. 하나님 밖에서 우리가 누구인가를 아무리 찾아봐야 우리를 잘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찾으니까 우리가 누구인가를 아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죄인인 걸 알고 하나님의 궁유를 입어야 되는 걸 알고 그렇게 해서 교회에 결단, 고백하고 가입하겠다 할때 이제 그, 그분이 누구인가 나와 동질이다는 걸 알고 서로 교통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례가 참그 놀라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과 교통할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그리고 나와 동질인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나와 하나라는 걸 하, 하나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버지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리고 너희가 너희끼리 또 하나가 되는 그러니까 어, 하나님이 계시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를 알 수가 없어요. 우리도 모르고 우리 행복도 몰라요. 행복을 왜사냐 그러면 다 그러잖아요. 행복을 위해서 산다고. 행복이 뭐냐고 물어보면 대답을 못해요. 다 상대적이야. 행복이란. 그 돈을 많이 가진 사람도 행복하냐고 러면 행복하지 않다고. 시간이 많이 있는 사람도 행복하냐고 물어보면. 네. 뭐, 권세를 가진 사람 보고 행복하냐, 그러면 행복, 행복을 찾는 중, 찾는 중이지 행복이 뭔지 모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행복을 찾아서는 행복이 안 보이는 거죠. 사람도 모르고 사람에게 부여되는 행복도 모르다 하나님 안에서. <웃음> <웃음> 그러니까, 아, 우리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도 이제 다른 사람하고 교통하려고 러면 자기가 누구인가를 드러내야 되잖아요. 일반적으로도. 친구가 되고 뭐 동호인이 되려고 하면 자기가 누구인지 를 드러내야죠. 근데 이제 <웃음> 세상 사람들은 조건부로 드러내기 때문에 그 본질을 드러낸다고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의 본질은 하나님 앞에서만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는 전제 속에서 당신이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를 알수 있는 거고 그 안에서 비로소 소통할 수 있는 것이다. 사귈 수 있는 것이다. 삼미 그러니까 하나님 사귀만 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고 형제들과 사귀는 거죠. 진짜 여러분들은 자신이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서 자꾸 물어봐야 돼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희미하면 나를 노출하지도 않는 거고 다른 형제들과도 교통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누구인지 헐수할수 없는 죄인인지 아니면 나름대로 조금 도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건지 예, 자기가 참 죄인이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길이 없다. 그런 자기 자기를 드러내는 자기 계시죠 이게 자기 계시. <웃음> 하나님의 계시 안에서 자기 계시가 의미가 있고 그 거기서 자기가 누구인지 알아. <웃음> <웃음> <웃음> 아무튼 우리가 삼위 하나님과 하나가 됐지만. 예, 하나 삼위 하나님과 같은 수준의 하나는 아니에 이제 막 시작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겨우 지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제 하나라고 하는 사실 겨우 확인해가는 거. <웃음> <웃음> 거기에 이어서 이제, 에, 그리토에게 접붙여짐을 보도록 합니다. 세례에 약속된 유익들을, 정의를 생각했는데, 이제 약속된 유익들을 따져보겠습니다. 첫째가, 세례가 표하고 인치는 것은 그리토에게 덮여줬다 다른 말, 말하면 다른 말로 하면 세례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표시합니다. 물 세례로 죄 씻음을 받고 삼매하나님과 연합이 되지. 그런데 그것은 또 다른 한편으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되는 거지. 그리토와 연합을 표하고 인치는 것이 세례다. 이미 세례가 삼미 어, <웃음> 하나님과 연합이라는 점을 공부하면서 이 점을 잠깐 생각했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길은 오직 하나님께서 세우신 중보자이신 그리토이십니다. 그리토와 연합되지 않니냐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없습니다. 세례가 삼미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을 표하고 인치는 것이라면 당연히 그리도와 연합되는 것을 표하고 인치는 것입니다. 이게 단계별이 아니에요. 이것은 총체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을 보면 누구든지 그리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도로온 입었느니라 했습니다. 그리스와합 합하여 세를 받은 자 자. 그리스도 안으로 세례를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죠. 믿음으로 세례를 받으면 그리스도와 연합됩니다. 세례를 받으면 자동적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을 표하고 인치는 것입니다 <웃음> 바꿔 말씀드리면 세례의 본인은 그리도와 합하는 것그리도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세례를 받아 그리도와 연합되는 사람은 그리도로 옷을 입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과거 옛날로 돌아가면 옷은 신분과 사람 됨을 표시하는 그런 소재이죠 가령 다윗이 굴에 잠시 발을 가리러 들어온 그사울 왕을 죽이지 않냐고 옷자락을 살짝 뱀 일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양심이 매우 찔려서 괴로워하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24장 5절로 6절에 보면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을 인하여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네 줄을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되이라 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함부로 했다고 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찔린 거죠. 우리 현대인은 사울을 죽인 것도 아니고, 사울을 어 죽일 수도 있는데도, 대신 그 옷자락을 조금 배웠다고 양심이 찔리기까지 있을까 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을 조금 자른 그것이 사울 자신에게 해서는 안될 일을 행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사울의 옷은 왕으로서 사울을 상징했기 때문입니다. 그처럼 우리가 그리토로 온리웠다는 것은 이제 우리의 신분이나 됨됨이 그리토로 규정이 됩니다. 우리는 그리토와 같이 되는 거죠. 그리토와 방불한 존재의 신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토의 것입니다. 그리토의 몸의 지체입니다. 네. 예배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토를 통하여 보십니다. 그런가달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수 있고 하나님의 슬화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토로옷 입었다고 해서 그 사실 때문에 우리 자신이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건 아니죠. 이제 선언되는 것 뿐이죠. 그리토의 자녀라고 선언되는 거예요. 신분상 그렇게 됐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죄입니다. 그러나 그리토께서 우리의 죄악과 잘못을 주님의 의로우심과 완전한 순정으로 가려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토 안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수 있습니다. 굉장히 참 신비한 일이죠. 그리토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다음에 이제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에 대한 내용을 봅니다. <웃음> 예, 물로 씻어 삼위 이름 안으로 연합하고, 그다음에 그리스도에게 접 붙여지는 것으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또 이제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을 받는다 는 사도행전 22장 16절을 보면, "이제는 왜주저하느뇨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희 죄를 씻으라 하더라. 세례가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지는 것을 표시한다면, 필연적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인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생각한 표현입니다만,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은... 그리도와 우리 사이에 놀라운 교환이 일어난다는 뜻이, 뜻입니다. 이 놀라운 교환이 일어나는 것은 그리도와 누구인가 하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도가 누구인가 하는 것도 하나님의 계시 속에서 발견하고 예수님의 자기 계시 속에서 발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아무리 추적해도 그건 인본주의, 자유주의 자들이 결론을 내리는 것밖에 는 내리지 못하는 거죠. 참 인격신이신 그리스도를 안다고 해서 제대로 아는 게 아닙니다. 그게 은혜로 알아야 주님의 은혜로 알아야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도는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도는 물론 성자 하나님이신데 성자께서 사람이 되셔서 그리도의 직분을 취하신 것은 죄범한 우리를 위하심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사람 되시는 것은 우리를 위하는 분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음. 디도서 2장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모,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진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라그리또는 우리를 대신하여 자기 십자가에서 버리셨습니다. 자기를. 그처럼 그리스도는 우리가 깨끗함을 얻고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십자가와 부활만이 아니라 성육신에서 그리고 바로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그런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바로 지금도 우리 옆에 우리 없이 계시지 않고 우리 없이 사시지 않습니다.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에 나가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그런 관계를 정하셨고 그런 관계를 승인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시는 분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우리를 위하여 살아나셨으므로 응.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역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응. 그 죄값을 치렀고, 그리스도 함께 이제 다시 일어났습니다. 응. 인생 가운데 아무도 응. 어, 생각 하지 못했던 그런 길을 하나님께서 친히 생각하셨고 친히 그 뜻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토를 참으로 믿을 때 우리의 모든 죄가 그리토 안에서 사암받은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럴까 안 그럴까 뭐 그렇게 생각되지 않고 확실히 확신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승인하셨습니다. 그 네. 성경에 나옵니다. 그게 좀 있다 볼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내가 너희 모든 죄를 사하노라고 하신 것입니다. 사람의 경험과 이성이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 사실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참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참된 까닭에 믿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영원한 현실입니다. 믿는 사람이나, <웃음> 어, 믿는 사람의 이성이나 경험보다도 더 참된 현, 현실입니다. 이 현실 위에 신자의 이성과 경험을 제대로, 어, 작용시킬 수 있습니다. 내 양심이 나를 혹독하게 고소하는 그때에도 신자는 내 양심보다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죄사함을 확신합니다. 요한 일서 3장 20절로 21절 우리 마음의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거든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일까 보냐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이 조금 이게 좀 오해 소지가 있이 들리는데 20절을 조금 고쳐서 사역을 하면 그 뜻이 조금 더 밝혀집니다.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을지라도 음. 어,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느니라. 음. 그 현대어 성경에 보면 음, 음. 음. 그 우리가 우리 자신을 책망할 일이 있는데 하나님이 더 그걸 확실히 그. 그 책망할 걸 아신다는 쪽으로, 그렇게, 음, 번역이 됐어요. 근데 조금, 좀 저, 문제가 있습니다. 세 번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가책을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신 분이시고, 또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 그러니까 우리가, 잘저희 의롭다고 선언 받고, 잘 살아보려고 해도, 양심에 가책받는 일이 있지만, 그런데도, 이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 모든 걸다 알고, 우리 마음보다 더 크시고, 다 알기 때문에, 그렇다. 여기는 그냥 아시는 이라라고, 이제, 사역을 했는데, 세번역에서는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뭐, 영어로 보면 후어가 이렇게 앞에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다, 그런 거죠. <웃음> <웃음> 우리가 죄를 범할 때, 우리 마음이 우리를 정죄합니다 우리가 지극히 작은 죄를 지을 때에도 마음이 심히 괴로운데, 어떤 경우에는, 죄책감이 실로 커서 양심이 고소하는 소리에 낙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자는 하나님 안에서 참된 해답을 찾습니다 내 양심에 따르면 나는 정죄 받고 이제 심판 받아 마땅하지만 그러나 내 양심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리도안에서 이런 나를 사죄하시고 의롭다 하셨습니다 내 마음만큼 나를 잘 아시는 아는 것이, 어, 어디, 있을까, 보지만, 이런 내 마음보다 하나님은 비할 수 없이 크셔서 모든 것을 아시는 분으로서 나를 그리 도 안에서 용서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자주 인용하는 그 성경 구절이 있잖아요. 10편, 103편, 14절. 우리의 체질을 알고 선택하셨다. 우리가 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뻔하면 뭐, 선택해서, 어렵다고 해도 뻔히 넘어질 존재라는 걸다 아시, 아시는 거죠. 그런데도, 어, 선택을 하시고, 또, 어렵다 하시고, 성화시켜 나가시고, 또, 뭐 양자 삼으시고, 그렇게, 어, 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마음보다 훨씬 크시고, 우리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까닭에 유대교의 많은 랍비들이 롯을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의 은혜 위에서 롯을 의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의 은혜가 아니면 롯을 뭐그 누구도 의인이라 부를 수 없죠 사실. 그러면 우리가 양심의 가책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습니까? 그래야 21절에 어급, 어, 어, 언급한 대로 하나님 앞에서 어, 담대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여, 여러분도 이거 잘 생각해야 돼. 하나님이 나보다 더 크니까 내가 내 양심에 그, 나를 판단해서 책망할 게 많은데도 하나님 크신다, 크시기 때문에 다 용서해 주신다. 그렇게 하고, 마음 놓고 내가, 어, 어, 널널하게, 그냥, 방만하게, 그렇게 살아도 되는가? 그러, 그러고도 확신을 가지고 가는 게 맞는가? 그, 틀리다는 거예요, 지금. 19절이 그걸 입증합니다. 여기 19절 말씀이. 1 9절에 뭐라 그러니?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로다.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진리에 속하고, 어, 우리가 구, 그 이제 굳세게 돼서 살아가는데, 그래도 내가 나를 책망할 것이 있어. 그런데도 주님은 나를 용서해 주신다. 근데, 이로써 라는 표현은 바로 앞에 내용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18절 말씀을 또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우리가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을 마땅한 줄로 알고, 그렇게 참된 사랑을 행하고 사는 것을 가르칩니다. 이로써, 이로써, 확신을 갖고, 내가 나를 책망할 것이 있어도, 나를 아시고 선택하신 그, 그분 때문에 내가 자유함을 얻는다. 그러니까, 형제를 위해서 죽, 죽었다고 조금도 손해보기 싫어하는 그런 처지라고 그러면, 그거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죠.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예. 음. 그런 사람은, 확신은 거짓 확신이에요. 그러니까, 어 이제, 주님의 은혜를 안다 그러면, 내뭐 내가 원하는 선은 행치 못하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할 만한 그런 존재이고, 내가 마음은 내가 형제를 위해서 어 죽겠다고 하는데, 음. 그렇게 다짐을 하는데 늘 넘어지는 거죠. 그런데도 또 생명의 성신의 법을 의지해서 그것을 뛰어넘어서 언약 안에서 궁유를힘히고죄 자녀로서 또 성화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런 교회로 서 나갈 때 이제. 그런 사람이 진리에 속한 줄 알고 그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형제를 위해서 죽을 줄 아는 거죠. 여전히 실수가 있고 결핍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자신을 정죄하고 뒤로 물러가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더내 마음을 잘 아시고 어 나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음. 그다음에 이제 음. 그분의 이제 성신으로 중생한 음. 세례 세, 세 번째 유익 역시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세례가 표하고 인치는 유익은 그분의 성신으로 중생합니다. 디도서 3장 5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궁유하심을 조차 중생의 시승과 성신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이 본문은 지난 시간에 성례 두 요소가 성례전기 성례적 연합을 이루는 사실을 살피면서 생각한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발미암마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성신으로 우리를 중생하게 하시게, 에, 에, 새롭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가 바로 성신에 의한 중생을 어, 표시하고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지금 단계별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총체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유기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이라는 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는데 그와 함께 그리스도께서 성신으로 우리 안에 사셔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토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우리 일사람이 죽고 우리가 새사람으로 삽니다. 우리가 새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그리토의 생명을 살아내는 것이고 그리토께서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이런 거룩한 삶은 먼저 성신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일로 시작됩니다. 성신으로 거듭난 사람은 어린아이가 어머니 젖을 먹고 자라듯이 계속 그리또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그리또의 생명을 점점 받아 나가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바로 그 점을 서신해서 권합니다. 베드로 전서 2장 1절로 3절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마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도가 말하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바로 앞에 나오는 복음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로 25절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오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이 말씀이라 이니라 이 서신을 받은 이방인 교회들은 복음을 듣고 거듭났습니다. 성신으로 거듭나는데 말씀을 듣고 거듭났습니다. 성신께서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시기 때문인 거죠. 거듭났으면 그리도 안에서 갓난아이가 된 것인데 갓난아이가 어머니 젖을 먹고 자라듯이 거듭난 신자도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먹고 장성한 사람으로 자라가야 합니다.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주의 소명과 사명을 행할 수 있게 되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말씀을 풍부하게 깨닫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을 깨닫는 것입니다. 말씀에 관한 지식을 축적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깨닫는 것은 자신의 죄인됨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 는 거죠.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많이 안다.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그 이성으로 많이 알면 그그 지식 가지고 권력을 행사해요. 근데 은혜로 아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로서 살아가는 거죠. 그그 그 생명의 양식으로 취해가지그 생명의 양식이 안 되는 사람은 항상 그리스도를 안 드러내고 자기를 드러냅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언제든지 자기가, 제일 마지막에는 자기가 있어요. 무슨, 뭐, 제도를 취하건, 선행을 나타내건, 뭐, 다 은혜를 말하는 듯 하지만, 끝에는 자기가 있어. 예. 그건, 말씀을 제대로 깨달은 게 아니죠. 말씀에 관한 지식을 축적하는 게 말씀을 깨달은 게 아닙니다. 말씀 앞에서 자기가 죄인인 것을 더욱 철저히 깨닫고, 더욱 겸손해져서, 오직 은혜를 의지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화된다는 것은, 점점 죄, 그 전에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을 점점 죄라고 생각하고, 주님의 은혜에 더욱 붙잡히는 거죠. 이전에는 그냥, 괜찮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또 그게 참 엄청나게 미흡하고 결핍이 많은 것이다. 그런 걸 깨닫고 회개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교회 생활을 통해서 성화를 이루는 건데 그런 걸 보면 맨날 회개해도 부족해요. 교회를 이루면서 성화 개인적인 송화도 잘안 하는 판인데, 교회적인 송화를 이룬다? 아, 나하고 먼 얘기처럼 생각하지. 할 사람이나 하는 거, 예. 음. 예그 죄인인 거는 몰라서 그래. 다른 사람이 도움 없으면 살 수가 없어. 우리는 지체들의 도움이 없으면, 그, 그냥 거저 달려있는 존재밖에 안 돼. 사역자도 그렇고 목사도 그렇고 아무리 이 앞에서 큰 직분을 가진 자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도. 이건 스스로 된 사람들은 스스로 잘난 척하고 스스로 이제 위에 상좌를 앉으려고 하고. 악한 거죠. 말씀 앞에서 자기가 죄인인 것을 더욱 철저히 깨닫고 더욱 겸손해져서 오직 은혜를 의지하고 산다. 그런 일이 없이는 십년 아니 백 년이 백 년을 교회에 다녀서도 사람은 전혀 변하지 않다. 변하지 않아요. 지식만 그러니까 지식을 저 정보만 들은 거지 그게 깨달아진 게 아니에요. 깨달아졌으면. 자기 권징을 하고, 또 상호 권징을 하고, 교회 권징을 받고 하는 거죠. 상호 권징을 받고, 자기 권징을 안 하니까 상호 권징도 안 받아요. 그러니까 와서 뭐, 뭐 도와달라고 할 것도 없고, 뭐 도움 준다고 할 것도 없고, 그냥 뭐 혼자 살아가는 거예 사람이 변하는 길은 오직 말씀에서 비치는 그리도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누구인가 물어볼 때 말씀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찾아야 번지수를 제대로 찾는 거라니까요. 그거 아니고 또 사람 보고 다른 인생들 살펴보고 아니 저 정도보다는 낫다 이렇게 하면 자기, 자기가 서있을 번지수를 자꾸 잃어버린, 그리토의 영광을 못 보는 거죠. 그래야 점점, 이제 자신의 상태를 보고, 옛사람을 벗고, 그리토를 닮아갈 것입니다. 자기가 좀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뭐, 중병 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자기를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람. 그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는 뭐꿈꿈 속에서나 있을 일이지. 음.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랑이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 이제 드러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장성입니다. 장성하는 사람은 겸손해지는 사람이고. 그리토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장성한 만큼 겸손해지고, 그만큼 그리토의 사랑을 드러냅니다. 가까운 관계에서부터, 아주 가까운 관계에서부터 자기 사랑을, 주님께 받은 사랑을 실천하지. 다른 사람 논죄하고, 이렇게 이제 후벼하고 그, 그, 그래가지고, 저기,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제. 그리고 자기를 높이고. 그러면, 그러면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부터 자기 책임을 다하고, 관계를 맺게 되는 데서부터 또그 책임을 잘 드러내야죠. 그러니까 그 사랑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양자 사무진. 세례가 표하고 인치는 네 번째 유익. 예. 양자 사무신은 의롭다 하심과 거룩하게 하심, 더불어 그리토의 중보사역의 유익에 속합니다. 그리토와 연합된 사람은 그리토로 옷 입은 사람인데,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아까 그리토로 옷 입은 일에 관하여 갈라디아스 3장 27절 말씀을 봤는데, 26절에 양자 사무심에 관한 교훈이 먼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막 여기서 이렇게 분류해 놓은 거는 단계가 아니고 종합적으로 그냥 모아 놓은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3장 26절 27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온 입어느니라. 그리스도와 같은 신분을 가지게 됐다. 너희가 믿어 그리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하고 이어서 세례받은 본의, 음, 본의를 밝힙니다. 세례받은 본의는 그리도와 연합되는 건데, 그리도와 연합되면 그리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우리가 이미 여러 번 생각한 내용입니다만, 양자 사무심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양자 사무시는 그 법적 행위는 사실상 의롭다 하심과 일치됩니다그리도로옷 입는 사람은 그리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자격을 얻는데 마찬가지로 성신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난 것입니다. 요한사도는 우리가 성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서 낫다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세례의 유익은 서로 밀접히 연결됩니다. 세례가 표하고 인신의 내용이 실로 깊고 풍부하다. 예. 매진말로 마지막 영생에 이르는 부활을 봅니다. 세례 그 세례를 받는 유익이요. 영생에 이르는 부활. 로마서 6장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로마서 6장 처음에서 바울사도는 세례의 본의를 설명합니다. 사도는 3절에 무릇 그리토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하면서 세례의 본의가 그리토와 연합되는 거라고 밝히고 3절, 4절, 상반절에서는 그리토와 함께 죽고 장사된 것을 교훈하고 5절에서는 우리가 그리토와 함께 부활할 할 것을 교훈합니다. 하나님 준비하신 의인 그리토로 말미암아 어렵다 아, 함을 받아가지고 이런 결과를 누리게 되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세례를 받았으면 그리토와 함께 육신의 부활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바울사도가 8장에서 육신의 부활을 양자삼으심으로 표현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얘기가 됩니다. 8장 23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신에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곧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법정적으로는 어, 완성됐지만 아직은 점진적으로 완성에노종에 있기 때문에 그걸 기다리는 거죠 이미 양자됐지만 성신으로 거듭나서 양자 됐지만, 이제 또 양자 될 것을 기다린다. 이것은, 이제 법정적으로는 양자 됐지만, 완성으로서의, 그, 최종 완성으로서는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그걸 기다린다고 하는 거죠. 양자 될 것, 곧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우리 몸의 부활까지 다 이루어야 완전하게 되는 거니까. 세례가 표하고 인치는 유익들을 살펴볼 때 세례가 신자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가 알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자로서 사는 길에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심지어 우리 양심이 우리를 고소하여 완전한 절망의 벼랑에 섰을 그때라도 그때에도 우리는 오직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바랄 것입니다. 자비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바울도 그랬잖아요. 바울도 내가 전파한 복음에 내가 버림이 될까 두렵다. 오직 이간 삼위 하나님의 구원, 영원전 작정 그 안에서의 구원을 얘기한 사람이 그 현재 살아갈 때는 그런 고백을 한다 이 말이. 예? 뻔뻔하게 나는 구원은 따는 당상이야. 누가 내 구원 말 못해. 그렇게 말안 하는 거예요. 내가 확신은 있지만, 이제, 그, 과정, 과정 속에서 그 이루어야 될 명명백백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하지 않고, 그런, 그 말로만, 그, 주장하지 않는 것이죠. 생활로, 생활로 그걸 입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행은, 선행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선행으로도 구원받은 걸 확증하는 거예요. 선행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선행으로 구원받았다는 걸 확증한다고요. 그러니까 선행은 당연히 하는 거죠. 칭의받은 사람은 당연히 선행을 하는 거죠. <웃음> 형제를 위해서 죽는 거죠. 우리가 신자로서 사는 길에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뭐 우리는 진짜 오직 주님의 언약적 궁일 바라야 될 것입니다. 자비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만을 의지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약속대로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완전한 구원의 길에 이끄실 것입니다. 그뭐 바빙크나 아브람 카이퍼 같은 분들도 어마어마한 책들도 쓰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지만 죽을 때 그런 얘기 했어요. 오직 은혜로 내가 은혜만 바란다고, 예. 내가 한 업적을, 으, 생각해서 나를, 어, 받아달라고 그런 소리 절대 안 했습니다. 예. 그, 그 기독교 역사상, 아, 그렇게 뛰어난 인물들도 그랬는데, 뭐, 우리가 뭐라고, 아, 내가 뭐, 잘난 척 하겠습니까? 은혜를 알면 겸손한 겁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형제를 사랑하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또 오늘 세례의 그 표와 인이 되는 그 유익이 과연 무엇인지 저희가 살펴보았사옵나이다. <웃음> 주님과 접붙여지고 또 죄사함을 얻고 또 거듭나가지고 양자됨을 얻으며 또 부활의 몸의 부활을 영원한 몸의 부활을 또 소망하게 되는 줄 아옵나이다. 세례의 유익이 그렇게 큰데 저희들이 과연 세례 받은 자로서 날마다 갱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살펴보게 하옵소서. 저희들은 이제 주님의 형제들을 위해서 죽는 것으로 이제. 그런 다짐으로 주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확증하고 살아가게 되었나이다. 우리가 연약해서 실수가 많고 우리 자신을 책망할 일이 있어도 우리보다 더 크신 주님의 궁유를 생각하면서 더 평안을 누리며 그 주님의 남은 때를 주님의 백성으로서의 남은 때를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아옵나이다. 저희들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성화를 이루는 존재들이 되게 하시고 그리토를 드러내는 자들이 다 되게 하시고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그 영원한 경륜을 이루는 일에 귀하게 쓰여서 만물 충만과 만물 통일까지 이루는 일에 복되게 쓰임 받는 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의탁드리옵나이다. 오직 주님의 궁율과 자비만을 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